흠 역시 모두가 다 예상한 순위로군 크크 당연하지 크크 우리 둘다 싸움을 피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렇지 크크 거기에 지고는 못사는 성격도 한몫하니까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당연히 나지. 나지 뭐야? 뭐야? 해볼래? 해볼래? 나 정도면 1등 아 아니다 저 둘을 이길 자신은 없긴해 크크 나는 평소 표정이 이래서 그런가 사람들이 무섭다고 쉽게 다가오기 힘들다 그러던데 좀 웃고 다녀야 되나 아니 크크 그게 좋은 거야 만만하게 보여서 좋을 거 없잖아 그런가 여기 있는 애들은 보통 정도 되는 건가? 어? 그렇지 않을까? 네명다 굳이 누구랑 싸우거나 하는 건 싫어하지만 시비 거는 건안 피하는 스타일이니까 크크! 당연하지 시비 거는 데 가만히 있으면 호구아니 인정 크크 문논리로 시비 거는 사람들은 팩트로 조근조근 밟아줘야 속이 시원함 그러고 보니 여기서부터는 다 F밖에 없네 크크크 뭐 어쩔 수 없지 크크 우리는 관계 중심적이라 싸우는 것보단 화합이 더 중요하잖아 난 초식 동물 아닌데?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거지 크크 그렇게 따지면 난 육식이야 그럼 초식 동물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식물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만큼 무해하다는 거지 크크 <웃음> 좀 억울하긴 한데 반박은 못하겠네 크크크크 <웃음> 목이 세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좋아 맞아 남이랑 기싸움 해봤자 피곤하기만 하지 안 그래? 그치 평화가 최고야